뭔 일이래요 아니 학교에서 며칠간 계우되 며칠이나 죽어나는 건지 이게. 선생님. 사원. 미술실에. 뭐가 있어요 교장을 죽인 자가 꼭 사람이란 법은 없어. 그대로 놔두면 사람이 죽는다. 그리고 다음은 누가 될지 몰라. <웃음> 주민아 주민아 너 빨리 거기서 나와 빨리. 너 할아버지 말고 당장 나와.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<웃음> 같이 가자. 나와. 거기서 나와! <웃음> 나와!